여기 위에 이렇게 잡고 잡아주시면 예쁘게 쓸수 있거든요? 목이 굉장히 길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베레모의 포인트가 이렇게 콕콕콕 너무 귀엽다 완전 내 스타일이다 되게 포인트가 되고요 이렇게 커버하기에도 편안하고 가볍고 약간 무겁지 않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택배 가기 영상을 생각보다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때 옷도 여러 가지 더 구매를 했었는데 택배가 안 와가지고 좀 넣기가 애매해가지고 뺐던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옷 또 같이 좀 보여드리고 그 외에 뷰티템들 중에서도 택배가 늦게 와가지고 영상에 담지 못했던 10월에 써보고 마음에 들었던 추천템들을 맞아 설명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되게 되게 마음에 들었던 제품들만 또 가져왔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패션템들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포르테나에서 옷을 진짜 진짜 많이 구매를 했거든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거기서 택배가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번 영상에서 소개를 못해드렸는데 어 늦게 온대 대신 진짜 진짜 진짜 너무 만족을 하고 있어요. 아우터를 두 가지를 샀는데 하나는 이 자켓을 샀거든요. 한 7만 원대에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질도 너무 좋고 딱 가을 간절기에 입기 좋은 그런 자켓인데 완전 마음에 들었던 게 이렇게 카라가 없이 여기가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라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입었을 때 목이 굉장히 길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목이 좀 짧고 굵은 편이어가지고 정말 장군감 같고 튼튼해 보이고 이게 진짜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셔츠에다가 딱 이렇게 카라 없는 디자인의 자켓을 입어주니까 목도 굉장히 길어 보이고 사람이 정말 단정해 보이고 진짜 진짜 예쁜 거예요. 이거 진짜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요. <웃음> 아 이거 빨리 보여드려야겠다 해갖고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급하게 카메라를 킨 것도 있거든요 기장도 이렇게 약간 숏한 느낌이어서 짧은 스커트에도 잘 어울리고 팬츠에도 되게 잘 어울리고 컬러감도 살짝 톤이 눌러진 이런 브라운이어서 여기저기 매치하기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서 아주아주 7만원 이미 뽕뽕뽕 같은 그런 가을 자켓입니다 포르테나에서 또 가디건을 샀는데 저는 포르테나에서 아우터를 사면은 대부분 다 완전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여기 가격이 너무 저렴해가지고 처음에 살 때는 질이 진짜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 가디건도 질이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엄청 이렇게 촉감도 되게 부들부들하고 은근 두께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자수 포인트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로 이거 풀셋으로 코디한 걸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카라 프로 셔츠랑 요거랑다 같이 샀거든요. 어, 근데 이 가디건이 진짜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요즘 이거 진짜 진짜 많이 입고 다니는데 얘를 이렇게 입으면 은 사람이 진짜 깔끔해 보이고 약간 하이틴 룩, 프레피 룩 그런 느낌인데 저는 약간 그런 교복 스타일의 옷 진짜 좋아하는데 30대 된 뒤로는 내가 이거 입으면 약간 주책인 것 같고 어 입어도 돼?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얘는 좀 과하지 않은 단정한 느낌의 그런 가디건이어가지고 충분히 성숙한 프레피 룩 하이틴 이걸 연출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얘도 기장이 엄청 길지도 짧지도 않은 딱 적당한 그런 길이감이어가지고 여기저기 매치하기도 좋고 그리고 어느 정도 두께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이너로 입기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얘도 완전 완전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레모를 구매를 했는데 사실 얘 때문에 저번에 영상을 못 찍었거든요. 얘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배송비 맞추려고 이것저것 추가해가지고 산 거였는데 얘만 입고가 안돼 가지고 엄청 엄청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꺼냈는데 오래 기다린 만큼 너무너무너무 귀여워요 제가 원래도 베레모를 좋아하는데 베레모에 이렇게 진주 포인트가 이렇게 콕콕콕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보고 너무 귀엽게 완전 내 스타일이다 해가지고 바로 장바구니에 넣었는데 컬러가 엄청 쨍한 그런 흰색이 아니라 아이보리 빛깔 도는 베이지 그런 컬러예요. 그래가지고 차분한 느낌으로 쓰기에도 진짜 좋고 포인트 진주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룩에 귀여운 그런 느낌을 줄수 있어서 아주아주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베레모 잘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위에 이렇게 잡고 뒤로 약간 눌러주는 느낌으로 모양을 잡아주시면 예쁘게 쓸수 있거든요.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뒤로 많이 빼는 걸 좋아하는데 가격이 진짜 저렴했는데 생각보다 모자질도 너무 좋고 컬러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모양도 조금만 이렇게 만져줘도 고정이 되게 잘 되는 그런 재질이에요 그래가지고 겨울에 얘 되게 되게 잘 쓰고 다닐 것 같아서 얘도 완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포르테나는 아니고 66걸즈에서 몇 개를 구매했는데 를 거의 다 실패를 했고 제가 항상 66걸즈는 실패를 하거든요 근데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약간 뽑기하는 기분으로 약간 보물을 찾아본다 이런 느낌으로 자꾸 사게 되는데 어그 중에서 요거 하나 니트 탑을 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괜찮더라고요 엄청 좀 얇은 소재의 니트인데 어떻게 입는 거냐면은 그냥 기본 이너티나 셔츠에다가 이렇게 딱 레이어드해서 입어주는 거예요 저는 보통 셔츠에 많이 레이어드해서 입고 다니는데 되게 포인트가 되고 예쁘더라고요. 그냥 흰 셔츠만 입으면 뭔가 심심하다 할때 이거 그냥 겹쳐서 입어주면 어, 되게 깔끔해 보이고 힙해 보이고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활용하기도 좋고 가격도 진짜 진짜 저렴했어요. 그리고 요즘같이 약간 애매한 일교차 큰 날씨에 안에 이런 거 입어주면 은또 엄청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완전 성공템 잘샌것 같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뷰티템들인데 뷰티템들 중에서도 여러분 배우뷰라고 아시나요? 저는 제가 에디터였어가지고 그때부터 배우뷰를 알게 됐는데 그 올리브영 가슴은 이렇게 딱지 이렇게 붙어있는 거 있죠. 그게 바로 거기 이제 선정된 제품들한테 이렇게 붙는 그런 딱지인데 이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어워드들이 나오잖아요. 그중에서도 진짜 거의 제일 유명한 뷰티 어워드인데 여기서 에디터스픽이라고 전문 심사단이랑 그얼로 에디터 분들이 블라인드 테스트로 뽑은 그런 제품들을 말하는데 이 제품들이 진짜 진짜 좋은 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1년 동안 어떤 제품들이 진짜 핫했지? 어떤 제품들이 정말 제품력이 좋은지 궁금하시면 이런 어워드에 선정된 제품들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저도 이번에 선정된 제품들 얼로에서보내주 주셔가지고 다 써봤는데 거기서 제법에쏙 들었던 제품 세가지만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더샘 컨실러 펜슬 내추럴 베이지 컬러인데 원래 더샘 하면 은 그런 이 통에 들어있는 그런 팁 컨실러가 진짜 진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펜슬 컨실러도 진짜 좋거든요. 이렇게 펜슬 타입으로 돼가지고 제형이 약간 꾸덕꾸덕한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갖고 이런 거는 이런 국소 부위에 있는 볼록볼록 올라온 여드름 큰 흉터 이런 거 가리기에 진짜 좋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유행 하는 이런 애교살, 여기 양감 이렇게 주거나 이런 립 라인 있죠? 이런 데를 살짝 이렇게 커버하기에도 너무너무너무 좋고 커버가 진짜 진짜 진짜 잘 돼요. <웃음> 그래가지고 진짜 급할 때는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얼굴을 이렇게 덜어주고 퍼프로 이렇게 톡톡톡 두드리면 은 어느 정도 수정 화장도 할수 있어가지고 진짜 활용도가 엄청 높은? 약간 멀티로 다쓸수 있는 컨실러인 것 같아가지고 이거 진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거 선정되기 전부터 되게 잘 썼던 제품인데 선정됐 다길 엄청 반가워가지고 가져와봤습니다. 다음은 이 샹테카이 저스트 스킨인데 베이스 제품이에요. 근데 얘가 제형이 거의 크림이랑 비슷할 정도로 수분감이 진짜 진짜 많은데 어느 정도 잡티 커버랑 요철도 매끄럽게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도 어느 정도 돼가지고 편안하고 가볍고 약간 무겁지 않은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아가지고 저는 요즘 아침에 운동을 많이 가가지고 그때 선크림 대용으로 그냥 이거 바르고 가거든요. 근데 선크림보다는 확실히 톤업도 시켜주고 어느 정도 보정이 되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얘도 완전 잘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샴푸인데 요 닥터지 두피 랩 스케일링 샴푸인데 얘는 뭐가 좋냐면은 약간 두피 민감하신 분들 있어 엄청 많이 간지럽고 각질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이 두피 각질 제거도 되고 스케일링이 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런 스케일링 제품들 잘못 쓰면은 두피 진짜 따갑고 자극받고 이럴 수가 있는데 얘는 진짜 엄청 순한 거예요 저는 두피 스케일링을 막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가끔 좀 비듬이 많이 생기거나 머리가 엄청 가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써줬는데 네. 오,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느끼기에는 효과가 있는데 진짜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이 두피 현미경으로 제가 약간 전후를 찍어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두피에 있는 각질이랑 피지가 엄청 많이 개선된 게 보여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저는 막 자주 쓰지는 않고 아 진짜 머리 엄청 가렵다 비듬 많이 나오는데 이럴 때한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써줬는데 그렇게만 해줘도 효과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저번 영상에서 소개하지 못한 10월의 새로운 택배들, 그런 추천템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웃음> 안녕!